입니다. 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컨텐츠는요, 자 100kg 얼마나 들수 있는가. 규칙은 간단합니다. 100kg 많이 들면 1등이고요. 가슴 찌 명치 하시면 저희가 카운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썸레스를 하든 오버그립을 하든 클로즈 와이드 상관없이 가슴 찌고 밀고 가장 많은 횟수를 하신 분이 우승하는 자리입니다. 자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참가자분들이 계신데 제가 한번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짜 저 오랜만인데 끝이야? 오셨어요. 아, 저 경기도 여주. 경기도 여주에서 네. 운동 얼마나 하셨어요? 저한 2년? 2년? 어, 2년 차인데. 네. 허... 2년. 2년. 뭐해본적 있어요? 본인 PR? PR? 10개. 10개. 아, 근데 <웃음> 네, 형, 형. 이랑 있으면 다르죠. 아, 다르지. 야, 다르지. 네, 10개 이상. 아니, 10개 이상이에요? 아, 아, 아, 아 일단 해볼게 아니. 어, 이 여쪽은 있습니까? 없다! 씨발! <웃음> 하나, 죽어! 죽여! 오케이, 가자 죽어! 죽어! 죽어 죽어! 하나, 하나 둘셋넷 둘, 넷, 넷, 다섯 넷, 넷, 다섯, 넷, 다섯. 넷, 넷, 무려가지십니까 어... 제대로 한 거는 제대로 한 거는 3년 3년 어, 3년 차그 3년 3년 3년 3년 3년 3년 3년 3년 3다 3년 3년 3년 3년 3년 3이가가 3년 3년 3년 3년 3년 3년 3년 3년 운동 얼마나 했어요? 종합격투기 한 4년째 하고 있습니다. 셰도복시 어... 한번 보여주세요. 운동 구려 어떻게 됩니까? 저 제대로 한지 이제 4,5개월 됐습니다 누워! 누워! 야 누워! 야 누워! 느껴봐야 돼 오케이 오케이 좋다 야! 해보자 해보자 해수자 으아! 야야야야! 아아아아아! 9살 위성호입니다 네. 아니 근데 뭐 하시는 분이세요? 아, 운동을 좋아해가지고 파워리프트세요? 네, 파워리프팅 좋아합니다 아, 아 네. 파워리프팅 약점이 있어요. 다섯 개 이상 안 합니다. 아, <웃음> 자, 유력한 우승후보인데요. 가봐. 오, 좋아. 하나, 둘, 셋! 싸움! 싸움! 와, 아! 아! 아! 와, 아! 아! 아! 아! 위성호 씨, 37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호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딱좋 아! 누워 몇개할까 아! 10개 할수 있어요? 5개 가겠습니다 <웃음> 자! 마마열개열개열개열개열개자 어디서 는 누구십니까? 저는 동작구에 살고 있는 김정환입니다 이제 WNGP 이제 네럴대 어, 네. 그 종목 어디요? 스포츠 모델로 갔다 온다 아, <웃음> 네. 몸은 바디비딩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아직 한참 부족해가지고 그래 얼마야 돼요? 5년 차입니다 오케이 렛츠고 오시기 바랍니다 어다섯여섯 일곱, 여덟 자, 래자 됐다! 등이야, 몇 등이야 가자! 3등은 우리 드래곤! 아! 축하드립니다 자, 보시는 분들에게 한 마디 이거 보고 여, 연락 주세요 어, 2등! 김정환 씨 아. <웃음> 다이어트 할때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대망의 1등 아, 범접할수 없는 개수 37개로 위성온 아. <웃음> 이렇게 많은 개수를 해본 적이 처음인데 재밌네요. 아, 영광영광스럽습니다 아, 좋았습니다. 오늘 참가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로고방.